어르신이 삼아줘서 고왔다 오바 <웃음> 자, 어린날 축하한다, 얘들아. 뭐야? 에에 <놀람> <놀람> 어. <놀람> <놀람> <놀람> 하나, 둘, 셋. 천천히! 천 음. 아, 아프지 말고 둘 다! 더 건강하게 자라! 와 이제! 공간이다홀그래 홀로그램. 어, 홀로그램! 와! 안 진짜 있는 거 같아! <웃음> 입체지 응! 정우지우야 하트 어린이네 축하합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거라 엄마 아빠가 2022년 5월 5일 목요일 사이랑 카드가 대박이다 선물 맘에 들어 정우지 네. 얘기해 보세요 하나 둘셋 나오지 아 냄새 소고로빵이 있습니다. 님들 속으로 방금 다행이다 아, 오, 어, 오케이. 오나한테는게은저로 뭐, 개인적으로 멋한다이것도한 번. 이 번. 이거 또 이거 또한 번. 이이 아, 그래도 그냥 아, 폴! 그럼... 꼬레! 어, 폴에시아, 폴 야, 어떻게 중복이 나오냐. 150개가 넘는 것 중에. 폴에시아. 진짜 폴에시야 진짜 시 어, 어 야. 어. 이게, 이게 메인이지. 오빠 응. 음. 박스도 잘 보관해야 돼. <웃음> 오, 뭐, 유얼, 뭐, 뭐 멋진데 일단? 근데 좋은 거는 확실할 거 같아. 어, 잠깐만 재질이 뭐가 특이해. 아, 4만 0천 원짜리 나왔잖아 하나에. 아, 울트라레오구나. 우아이. 네. 하이퍼레오보다 높은 그래. 거였어, 어쩐지. 어쩐지, 이게 좀 빛이 심상치 않더라고, 이게. 홀로그램이. 야, 어떻게 마트에서 이런 두꺼워주셨어. 이거 선 이거 어린애들 선주에서 강의 사안이 오바 우리 정우주 건강하게 잘하세요 오바 알겠어요 오바 귀여워 사랑해요 오바. 저도 아주 사랑한다요 오빠